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번고 조항이라는 게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완전 코미디네 과거 선거에서는 2, 3개월 안에 재검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It's conspiracies like whether photocopied ballots were uh, uh, 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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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택하고 기본연합에서 선거인명부 확정상황을 선택합니다. 투표구별을 선택해서 충북 청주시 서원구를 선택해서 검색하면 이 지역에 확정된 유권자 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유권자 수이고 이 중에 어, 거서투표 신고 한 유권자가 426명, 선산투표 신고잔 수가 6명으로 어, 거소 어, 선상투표 산선 유권자의 수는 43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구 개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투개표에서 개표결과를 선택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택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를 선택해서 검색하면 이 지역의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유권자 수는 일치하고 그런데 거소선상투표 유권자 수가 431명으로 선거 전 확정된 유권자 수와는 한 명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관위 사이트에서 확인한 불일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능범죄의 흔적으로서 보이지 않는 서버 전산 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이 왜곡 조작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의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국가 권력을 훔치는 선거 진흥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거 범죄의 증거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암묵적인 동조자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자외수호 앱을 설치하거나 자유호점 n u t 를 검사하여 사이버 광장에 집결합시다. 발드딜 팀이 없었던 그날의 광경을 사이버에서 재현합시다. 좌측 상단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크를 터치하여 인증앱을 설치한 후 매주 지표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지표는 한번 모이면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번 한 주의 통계이고 이건 내 주별 집계 통계입니다.